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새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예전 스파루 다교육식의 1인자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아이 육아에 대한 화끈한 조언을 해주실 우리 조왕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단지 주먹에 문제가 있을 뿐 60초 안에 당신의 끔찍이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육아 전문가 조왕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끔찍이가 왔는지 신청자 부모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교 마을에 사는 차별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거 금쪽이 짝퉁 아닌가요? <웃음> 선생님 말 나온 김에 요즘 시청자분들이 왕숙 선생님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댓글에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육아 전문가냐면서요 <웃음> 댓글 단 녀석이 누구죠? IQ 추적해서 그냥 잡아다가 면상을 박살 낼까? 와, 와, 와, 와, 와. 선생님 진정하시구요 그래서 우리 의심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왕숙 선생님의 경력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자료화면 나갑니다 이 육아 전문가가 아니라 운동선수 아닌가요? 어머님 걱정마세요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뭔가 마음이 딱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행동어린이를 만나볼까요? 음? 차별아 학교 가야지! <웃음> 차별아! 너또 엄마 물건 어. 도둑질 하는 거야? 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 가방 이리 줘봐! 아니요,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욕하고 엄마를 때리대요. 어? 어머님도 그냥 양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파워 슬랩으로 바닥에 내려꽂지 그랬어요. 제가 육아 교육 방식이 아이를 때리지 않는 거라서요. 그렇군요. 일단 계속 보시죠. <놀놀놀놀놀놀> 아, 우리 학교 앞에 무인군방부가 생겼네? <웃음> 헤이~ <웃음>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뭐 하긴, 지금 사망 아무도 없잖아. 야, 너 저기 CCTV 있어? 너 그러다 경찰서가? 내가 너 신고한다? 어? 어쩔 티비 신고하든가 어차피 척법 소년이라 감옥 안 가거든 헐 근데 이게 아까부터 까불고 있어 진짜야 신고해봐 신고해 보라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나 닌텐도 샀다 부럽헤 어... 완전 부럽다 야 나도 시켜주라 응, 그래 너딱한 판만 하는 거다 알겠지? 응. 응. 응? 어, 뭐야 응. 내 닌텐도 야 니가 내 닌텐도 훔쳐갔지? 무슨 내가 훔쳐 니가 내 옆자리에 있었잖아 내 교실이니까 여기 있지 왜 나만 갈구고 다니? 달린... 너 저번에도 내꺼 훔쳐갔잖아 <웃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가 훔쳤다라는 증거 있어? 도시란에 너밖에 없잖아 왜 나만 의심하고 나만 갈군데내 책상 옆에 있진으니까널 의심하는거지 누가 내꺼 내집 훔쳐갔잖아 빨리 내놔 그 책상을 니가 안재 매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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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당근? 아! 왔구나! 우리 손주가 가지고 싶다고 한 물건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여기요! 나게 아, 파는 거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아? 까줄 수 있을까? 아, 상태가 뭐가 안좋은데요? 여기 이쪽에 다 깨져있잖아 아, 어쩌라고? 가격은 짧게 먹겠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이 돈을 깎으려 하다니야 심포가 아주 고약하네 할머니 그심부 나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가 가져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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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의 교육방식은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이는 기여박지 않고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목소리> 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아이 뭐 훔쳐서 팔거 없나? 아이 진짜 차별아 <목소리> 어? 차별이 보러 선생님 오셨어 아, 가 아이, 진짜. 어? 안녕. 나는 조왕숙 선생님이야. 반가워. 아, 네. 뭐. 응? 음? 아. 아이. 뭐야? 음? 선생님 돈이 별로 없네요? 음, 어느 틈에. 내 직업을 가져갔구나, 차별아? 하지만 이런 차별이의 행동은 매우 매우 나빠요. 어? 어쩌라고요? 저 어차피 축밥 선은이라 감옥 안 가요? 응? 하지만 선도둑이 바늘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단다? 완전 방청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겠죠? 넌안 되겠다? 선생님이 너에게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줄게 <웃음> 뭐야? 이 근육 본다고 내가 찔것같아요 <웃음> 안되겠다! 아침마는좀 혼나야겠다! 음, <웃음> 음, 음, 음, <웃음> 못참겠다선생님 <재밌겠다. 웃음> 어, 그런 교육은 안하시기로 하셨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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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채수들만 있는 곳이란다 요 어, 신차민가 난곧 나를 만나게 될거야 일로와 일로와 <웃음> 귀엽게 생긴 꼬마라구 니가 어른이 되고 물건을 훔치면 이런 곳에서 평생 사는 거야 선생님이 미리 체험시켜줄게 어드롱! 예, 행님? 우리 끔찍이가 친구들 물건을 훔치고 엄마를 때리고 친구들도 맨날 때리나 아주 분노조절을 못한다니건좀 내줘 알겠습니다요, 행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웃음> 아, <목소리> <목소리> <야>, 너구나 엄마야. <목소리> 네가 물건 훔치고 엄마도 때렸다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나처럼 여기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목소리> 야, 이 아줌마들이랑 평생.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잘못했어요 내 물건 훔쳤어. 그 그냥 떠났어요. 그래? 그럼 내 물건도 한번 쳐봐. 지숙이야 지숙이야 친고들이나 엄마 물건을 잘만 없치면서 우리 물건을 못없치겠어 엄마는 안 무섭고 우리도 안 무서워? 이런 비겁한 녀석을 봤나? 너 분노조작 못한다면서? 어? 어디 병소처럼 때려봐! 으 아! 오늘의 눈물 어린 사과를 기억해라 꼬마야 안 그럼 다음에 여기 또올 때는 내가 니엄마다꿀어 네 어, 이제 물고 나도 치고 폭력적인 행동은 안할 거지. 네, 살려주세요. 진짜 안 할게요. 그래 그래. 어머님 솔루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차별이가 이런다면 저에게 콜미 베이비 해주세요. 아. 너니? 아? 어? 나 아닌데요? 그래. 아유 조황숙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웃음>